자 지금은 g 코드의 슬래시 코드를 해 보겠습니다 G코드 G코드 이렇게 잡죠 네. 어, 먼저 스케일을 따라 근음을 올라가 봤다가 다시 내려와 보겠습니다 G 그 다음에 G 슬래시 A죠 그러면 5번 줄부터 칠한 뜻입니다 6번 줄을 필요가 없어서 떼고 대신에 혹시 건들 수 있으니까 엄지로 이렇게 막아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상태였는데 G 코드가 이거였는데 이것도 필요 없고 5번 줄도 개방하니까 이 손가락 하나 남습니다. 이렇게 하고 엄지로 6번 줄잘 막아주고 5번 줄부터 이게 G 슬레스 A입니다. G 슬레스 A 그 다음에 G 슬레스 B G 코드에서 6번 줄만 뗀 것입니다. C. p 에 r c 바로 옆이죠 자, 이 손가락, 을 뭐, 이렇게, 도 되고 이렇게, 이렇게, 상관없습니다 여기 솔 여기 도 두음만 누르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소리가 안나게 4번 줄칠 려니까 4줄만 치기가 좀 어렵다. 그러면 여기 5번 줄에 있는 레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. 5번 줄 5프레스에 레를 하고 여기 1번 줄 3프레스에 를을눌러이두 손가락만,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 두 개. 이렇게 하고 전부 추면 되겠습니다. 이 가운데 손가락은 아무것도 안 잡았습니다. 이렇게 이게 G 슬래시 D, 5번 줄 G 슬래시 D 이렇게 하시면 여기 하나만 잡고 4, 4번 줄수 없다 잘 골라 치시면 돼요. G 슬래시 D 엄지로 살짝 막아줘서 5번 6번 줄 소리 안 나. G 슬래시 D 그다음에 G 슬래시 E 자 G 코드인데. 슬래시 이하려면 6번 줄 개방을 하는 뜻이에요. 예.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6번 줄 개방해도 되고요. 아래에도 미가 있죠. 그러니까 G 슬래시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. 4번 줄부터 오, 뒤에 두 줄은 안 칩니다. 아, 위에 5번 줄, 6번 줄은 안 칩니다. 이손첫 번째 손가락 손톱으로 살짝 5번 줄 막아주고. 6번 줄은 엄지로 막아줍니다. 5번, 6번 줄을 뮤트하고 이게 G 슬래시 E 입니다. 근데 제가 말, 계속 말씀드리듯이 메이저 코드에서부터 6도음을 슬래시 근음으로 한 것은 그 슬래시 근음의 마이너 세븐과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G 슬래시 E는 G-E는 쉽게 얘기해서 E-7과 같은 코드입니다. E-7. E-7으로 잡으셔야 돼요. G-E와 E-7은 같은 코드.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. E-7 e 이렇게 잡을 때도 있죠. 이게 다 G-E나 마찬가지입니다. 예. 편하게 잡으시면 되고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것은 이렇게 G코드에서 6번 줄 개방. 그 다음에 4번 줄 b 부터 치는거 두가지를 더 배웠습니다. 이게 G 슬래시 이고요. 그 다음에 G 슬래시 이제 뭐할 차례죠? 네, F, F 샵과 F 둘다 해야 합니다. 단칠터와 장칠터를 둘다 해야 합니다. F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. 4번 줄 파, 여기 이게 C 슬래시 F 샵아 F 네 줄만 치면 되겠습니다. 근데 F가 여기도 있죠. 그래서 이렇게도 칩니다. 이렇게 도칩니다 이렇게 처음에 파를 치고 5번 줄은 이 손가락 때문에 살짝 뮤트가 됩니다. 어차피 필요가 없고요.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. 이 손가락이 바레가 아닙니다. 파만 누른 것입니다. 나머지 5번 줄만 살짝 뮤트하고 나머지 줄은 다 들려야 합니다. 자, 이 새끼손가락으로 소를 누르고요. 이게 F# 슬래시 /F 아, F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아까처럼 4번 줄파 해도 되고 6번 줄파 해도 되고 이게 G 슬래시 F 자, G 슬래시 F 샵은 이 손가락이 하나 더 이렇게 오면 돼요. 이렇게 F 샵, G 슬래시 F 샵 G 슬래시 F 샵손가락뭐 편하게 쓰세요.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어떤 손가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 다음에 저 4번 줄에서는 F 샵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솔 누르고 여기 F샵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. 자, 4번 줄로 슬래시 코드 할 때는 여기 8샵과 3번 줄 솔이 반음으로 붙어 있어서 약간 지저분할 때도있는데 아르페지오를 잘하면 오히려 예쁜 소리가 납니다. 그냥 그냥 피, 그 피킹을 하면은 약간 지저분한데 아르페지오를 예쁘게 하면 신비로운 소리가 나죠.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F샵을 쓰는 게 좋습니다. G 슬래시 F샵 다시 G 자 이번에는 G부터 거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솔부터 자 G G 슬래시 F샵 G 슬래시 F 6번절 개방 G 슬래시 E 그 다음에 G 슬래시 T 4번 줄부터 5번 줄 하려면 여기 레를 눌러 주시고 G 슬래시 T 또는 4번 줄 G 슬래시 T, 그 다음에 G 슬래시 C, G 슬래시 A 5번 줄 개방현. 6번 줄 뷰트, 다시 G, 네. G코드의 슬래시코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